네 안녕하세요. 보안카메라 안전도우미 강정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AI 인공지능 음성멘트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TTS 프로그램이 필요하겠죠. 음성멘트를 만들기 위해서 TTS 프로그램이 필요한데 이 프로그램은 텍스트를 음성 변환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텍스트를 입력하면 대신 말해주는 프로그램이죠. 요즘은 TT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사람 대신 성우나 기계음으로 자동 안내 방송을 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음성 녹음된 텍스트를 변환해주는 프로그램을 사용하면다 텍스트를 녹음된 음성을 대신 읽어 주기 때문에 발음이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유료 앱을 사용하시고 개인적으로 한번 사용하실 분은 무료 음성변환 프로그램인 볼라볼카 를 한번 설치해 보세요 그러면 직접 한번 pc 에서 설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에서 볼라볼카를 자 볼라볼카를 입력하세요. B A L A B O L K A에서 다운로드 받기 다운로드 해서 바탕화면이나 또는 해당 폴더에 다운로드 받으셔서 저는 미리 받아놨습니다. 이 볼라볼카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아서 압축을 간단히 풀면 이와 같이 바탕화면에 나타납니다. 자, 그럼 볼라볼카를 실행을 합니다. 실행을 하면 이처럼 나타납니다. 그러면은 미리 저장해놓은 텍스트 멘트를 가져와서 시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붙여놓기 간단합니다. 여기 플레이 버튼을 누르면은 됩니다. 설아 아이스크림 매장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매장은 무인 셀프 결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바구니에 행복 가득 담아 가세요. 이, 이 텍스트를 입력하면 이 음성으로 변환돼서 바로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속도고요. 어, 음량 조절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영문으로 나와서 어, 보기 힘드신 분들은 이 뷰어에 들어가셔서 language 에서 코리아 e 이 부분을 터치하시면 한국말로 나옵니다. 파일 편집, 텍스트 읽기, 음성 옵션 도구 등 도움말까지 그리고 이 부분은 속도죠. 아까 속도가 다소 느린 것 같은데 한번 해볼까요? 속도를 플러스로 어, 좀 올려봅니다. 다시 플레이. 감사합니다. 네, 이 음원이 굉장히 빨라졌습니다. 다시 플레이. 설아 아이스크림 매장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매장은 무인 셀프 결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바구니에 행복 가득 담아가세요. 감사합니다. 네, 너무 빠르네요. 그러면 2나 3이 좋겠네요. 한3 해볼까요? 플레이. 설아 아이스크림 매장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3도 좀 빠르죠 2가 좋겠습니다 셀프 결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바구니에 행복 가득 담아가세요 감사합니다 네, 어르신들이 자주 드나 드는 곳이다 그런 경우는 어, 1이나 2 정도면 좋겠네요 설아 아이스크림 매장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매장은 무인 셀프 결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바구니에 행복 가득 담아가세요 감사합니다. 속도 또 음량 조절도 가능하네요. 음량을 에, 좀 높여 볼까요? 설아 아이스크림 매장을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기본음이 좋겠습니다. 저희 매장은 무료 시스템을 운영하고 음 있습니다. 있고, 그래서 요같이 음원을 이제 확인하시고 그리고 파일에 들어가서 오디오 파일로 저장을 하면 됩니다. 오디오 파일을 저장을 합니다. 바탕화면에 할까요? 네, 저장. 하면 음원이 바탕화면에 저장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음, 터치를 하면. 설아 아이스크림 매장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매장은 무인셀프결제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바구니에 행복 가득 담아가세요. 네, 유아같이. 감사합니다. 음원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사전에 만들어 놓은 음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거래처는 한 달에 한 번씩 저희 제품을 가져가는 업체인데 참고로 미리 만들어 놓은 음원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라아이스크장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매장은 무인 셀프 결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바구니에 행복 가득 담아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업체 멘트를 미리 만들어 놓은 겁니다. 안전용품. 안전용품을 착용해 주세요. 안전을 생활화 합시다. 고행로를 따라 이동해 주세요. 텍스트를 미리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이와 같이 멘트를 만든 것입니다. 한 번만 더 가져와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금 강의 내용을 간단히 복사해서 붙여놓고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TTS 프로그램은 텍스트 음성 변환 프로그램입니다. 텍스트를 입력하면 대신 말해주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사람 대신 서문화 기계음으로 자동 안내 방송을 하는 곳이 많습니다. 텍스트에 녹음된 음성을 대신 읽어주기 때문에 발음이 부정확할 수 가급적이면 유료 앱을 사용하시고 개인적으로 한번 사용하실 분은 무료 음성 변환 프로그램을 사용하셔도 되겠죠 오늘은 TTS 무료 프로그램인 벨러볼커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녹음된 음성을 대신 읽어 주기 때문에 발음이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수정을 해서 저장을 하면은 되겠습니다. 정리합니다. TTS 프로그램을 설치를 합니다. 간단한 음성 멘트를 제작하실 분들은 한 줄이나 두 줄로 간단한 문장을 만들어서 문자를 입력을 합니다. 그다음에 음성 변환 플레이를 누르시고 저장을 하면 바로 음원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외에 유튜브로 저희가 다른 어플들 또는 다른 프로그램도 다수 올렸으니 확인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측에 좋아요 버튼과 구독 버튼을 눌러 주시고 다음 유튜브 동영상에서도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텍스트를 입력을 해서 어, 음성으로 변환해주는 프로그램을 여러분과 같이 확인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개개인 또는 회사 사무실에 음성 멘트를 필요로 해서 안전 음성경보기나 음성 스피커 자동안내 방송기에 음원을 간단하게 만들어서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